안녕하세요. 사랑받는 자 동예렘입니다. 오늘은 학문과 경험이 미천한 제가 한국 교회와 서울을 위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가진 지 햇수로 벌써 10년이 되는데요. 그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배우게 된 내용들을 세 개의 핵심 관점과 여섯 개 주제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우리의 속담은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복이도 할때 가져야 할 핵심 관점 세 가지 그첫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이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명령하신 세 개명이고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모 대형교회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로 1인 피켓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권사님 몇 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 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이웃사랑 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배제되어 있는 것일까요? 두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예찬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너무 지나친 요구일까요? 세번째는 민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민족만의 구원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곧 일본인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죠 어떠셨나요 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시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맛있는 포도주는 뒤로 배치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눌 여섯 가지 주제는 그 신선함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여섯 가지 주제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미처 몰랐을 것 같은 여섯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역주의를 시작으로 유교문화, 신학이념의 분열, 교권분쟁, 정치이념 등의 이유로 분열했습니다. 2018년 한국 종교 현황에 따르면 교단 수는 374개, 장로교 명칭 사용하는 교단은 286개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분열을 한국교회 성장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죠. 둘째. 양적 성장입니다. 앞선 분열을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양적 성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한 영혼을 소홀히 할수 있다는 점, 잘못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기독교가 효율성의 종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모여있는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셋째 권력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여기 높은 하늘에서 여기 낮은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왕으로 불렸지만 그럴 때마다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체형당하셨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권력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에 맞서서 비판하셨고 그러시면서도 그 권위에 순종하셨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의 권력인 교권과 정치 권력을 취했을 뿐 아니라 불이한 정치 권력에 유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세계만 나왔습니다 빨리 가볼까요? 네 번째는 민족주의입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죠. 아시다시피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민족의 구원과 또강한나라를 향한 그 열망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이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고 자본주는 매우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조장합니다 현대 자본주에서는 의 나의 열심히 일한 땀방울이 누군가의 피눈물로 돌아오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희년의가치는 꿈도 못 꾸게 하고 그것을 허설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철로만 성전 앞에서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재건하리라 라고 하셨죠. 초대교인들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 모은 돈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 현장 기도를 하면서 다닐 때 받은 마음은 한국 교회는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비내리던 미국 시애틀의 어느 한 시골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찬양을 듣다가 하늘을 울렸던 찬송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그 가사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할게요 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거듭체 확인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그 존재와 함께 있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미천하고 작은 자이지만 늘 곁에서 한국교회를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주제를 다 나누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의견이나 좋은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교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시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Mmm. m m m Hahaha